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4월 20일 화요일날 업데이트되는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화요일 정기점검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총 4시간 진행되고요 자, 이번에는 뭐 여러개가 있지만 가장 큰 컨텐츠는 두가지가 업데이트 내용이 바뀝니다 첫번째는 보상 리터치 그중 필드보스에서 보상이 추가되는데 바로 영웅등급의 마석 거래 가능한 거를 1순위에서 3순위 보상으로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추가되는 대상은 바쿤, 디눅스, 브로카이스, 아르투만 이렇게 네가지고요 그리고 참여 보상에 필드보스 기어도가 0.5%에서 1% 이상 달성할 때 참여 보상으로 이제 영웅 등급 마석도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때는 희귀 등급까지 였죠 이제 영웅 등급까지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상은 실루너스 전지역 있는 보스구요 루나트라에서는 파멸의 아르투만 고독의 바쿤, 기만의 바말론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길드전전에서 현상수배 보상이 또 리터치됩니다. 자, 현상수배에서 이제 마석판 성장과 지원을 위해서 아래 같은 보상을 추가됐다고 하고요. 징벌자의 마석묘약이 추가됩니다. 이거는 전설 마석을 만드는 재료죠. 자, 권장전투력이 100만 이상인 던전에서 확률에 따라 징벌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심판자도 이렇게 드랍이 잘안되는데 일단은 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이거는 뭐만족해할것 같네요. 그리고 권정 전투력에 따른 참여 보상 각 인석 선택 상자가 추가됩니다. 70만에서는 1개, 70만에서 100만 지역은 2개, 100만에서 150만 지역은 3개, 150만 지역에선 4개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이벤트 던전이 추가되는데 강박의 라즈카가 있고요. 5단계 던전에서 현상수배 이 기여도 순위에 따라 다음 같은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1위에서 3등은 이 엘튼의 특별한 망토 상자를 받게 되고요. 4위에서 10위는 상금 영웅 망토 상자. 그 밑으로는 이제 참여 보상으로 특별한 길드 제작 비법서를 받게 됩니다. 이 강박의 라즈카 5단계는 권장 전투력 240만 지역입니다. 자, 특히 1등에서 3등이 받는 이 엘튼의 특별한 망토 상자는 6가지 제왕의 주화, 그다음뭐 주문서들, 망토 제작서, 그 다음에 깨어나 망토 상태 상자, 그 다음에 상금 망토 상태 상자 이 6개 중에서 한 가지를 랜덤으로 받습니다. 이중 제왕의 주화를 받게 될 경우, 길드 상인 NPC를 통해서 이 제왕의 망토 제작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가 추가되면서 제왕의 망토 제작서가 거래 가능을 기속으로 만들 수 있는 제작식도 추가되게 되었네요. 그리고 다 같이 받는 이 특별한 길드 제작 비법서 150개로 7강짜리 상금 연금 망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일부 지역에서 새로운 보상이 추가됩니다. 대상은 실루나스고요. 셀레인 평원과 미톤 초원만 추가됩니다. 셀레인 평원에서는 깨우는 장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깨어난 장비 안에는 어, 지판슈 깨어난 완제품이 다 들어가 있고 깨어난 유성우와 은하수 수정 봉인함이 들어있는 깨어난 아디팩트 상자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한마디로 완장 팔찌를 제외한 깨어난 아이템들을 다 드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밑돈 초원에서는 이제 기만하고 고독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록슨 아이템을 미톤 초원에서도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법서 강화 조문서가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셀레인 평원과 루나트라에 있는 모멸의 평원 그리고 몽환의 틈은 상인의 야심 1과 2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렐란 장비가 이제 획득 가능 지역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획득 불가능한 지역은 미톤 초원 미톤 초원 위로부터는 이제 브렐란 장비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획득 가능한 지역은 헤렌디아 톨란 분지 비텐 구원 데커스 화산, 이렇게 4개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어, 하지만, 특수 네임드 처치할 때, 브렐란 장비는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월드 콘텐츠에 관한 내용이랑, 몽환의 틈, 그 다음에 네임드 특수 네임드, 악마 토벌, 그 다음에 임무, 휴식 보상 등등, 보상 리터치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주 거는 별로 없고, 다음 주께 조금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은 동료 지역의 토벌이 개선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냥 시간, 시간이 단축된다는 내용이고요. 하긴 지역은 계속 늘어나는데 동료, 보낼 수 있는 동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간 줄어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그리고 몽환의 틈에서는 정해몬스터가더 눈에 더잘띌수 있도록 크기를 조정한다고 하고요. 어 여기에 대상이 된정해몬스터는 소녀의 운명2에 회환 바돈, 상인의 야시원의 미련 거대 좀도득 그 다음에 상인의 야심2의 회환 거대 체스 여왕 이렇게 상위 지역 몽툰만 해당되네요 그리고 아이템 중에서 캐릭터명 변경권과 주쿠의 열쇠 창고로 옮길 수 있도록 변경되고요 유령기사의 불빛부터 이제 V4 쇼핑에 나오는 이벤트 수집용 이거 다 벌리기 가능해졌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이벤트에 관한 내용인데 별조각 상자와 축복받은 영혼의 고서를 얻을 수 있는 수련의 섬 이벤트를 합니다. 이거 길드 던전이죠. 자 일단 이번에는 또 초기화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월요일날 지금 하시는 길드 내일 점검 후에 초기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일단 획득 가능한 아이템이 희귀 별조각, 뭐 영웅 별조각, 축복받은 영혼의 고서 이렇게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 7단계 위풍의 섬에서는 전설 별조각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일주일간의 접속선물, 접속선물로 이제 탈것 소환세 동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미션을 완료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역수집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5월 10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외 골라골라 사다리 타기 이벤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웹이벤트고요. 요것도 5월 10일까지로 잡혀있네요.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업데이트 끝나고 또 간략하게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